다음 은 아, 어디 갈래? 응. 아무 때나 가자. 니할거 네 있나? 나는 그냥 니그 네 수성도 수성 교차를 깨자고. 그런데 금성 깨야 되네. 잠만 아직 모두 안 끼워. 말고 저거. 나도 트래쉬. 나도 모두 좀 끼울까. 모두 한번 가라 랩작 조금 됐을 거. 응. 크레이셔포인 이..뭐..다른거.. 화성 임페스 침약이 유타젠메스 그러지 않아 방어라.. 세판 안되는데야 영령 구하러 모두, 모두 합성되는데..쓰는게 뭐야? 엔도 아이가? 응..엔도..아 음, 그게 엔도가 화이트링 딜 모드 합성 돈하고 엔더와 같이 될거야 음. 그리고 그거 단계 조금만 많이 올려도 순식간에 돈. 어! 동난다 난 아, 저번에 2만 얼마 한번 했어. 고 3만 얼마 쓰고 심하면 4만 얼마다 나도 방금 봤다 으악! 최대 체력력이 540이다 내눈 아 으악!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하지만 돈이 없다 아 돈, 돈은 돈 있다 다행히 다행히 다행이다 모드 바이탈리티 근데 엔도가 없다 <웃음> 아, 엔도도 많다 아 아깝네 엔도 785개나 있는데 엔더는 굳이 그 조각상에서 하나에 천 맞게 야 그거 사용하는 방법 좀가르줄수 있나? 어, 이거는 일단 조립을 하려면 저기 모드의 그 주조 편에음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한쪽에 아예 탄 보물이 아 이거 야 이거 필요 없는 거다 팔아도 되지 맞다. 음 나중에 이거 조각을 채워가지고 팔면 돼. 용해 하는 게 낫나? 판매 하는 게 낫나? 용해가 아니라 판매지. 아, 판매를 받았다. 파... 용해도 있거든. 그러니까 모드를 팔 거라고? 응. 음. 아, 그럴 거면 모두 필요 없는 거를, 응. 음. 파는 것보다는. 돈 넣은 것보다는. 그냥, 그냥 그거는 내 재량껏 하면 되겠다. 그냥. 조각상에다가 이거 세 개를 끼우면 은 조각상이 하나가 개당 최소 1500 정도 저장해준다 음. 그니까 이게 희귀한 놈일수록 희귀한 놈일 거의 2천까지도 간다 잠깐만 나 모드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 좀 일단 아야탄 보을다 끼웠다 아니 너무 헷갈린다 이거 하다보면 한 번씩 철썩 철썩 철썩 바이탈리티가 빠다 됐다 체력이 580이다 됐다 성공했다 아이고. 나쁜 숫자에서 바뀌었다 갑시다 투표하면 되지 당연히 해야지 이거 똑같은 거 재판할 거 <웃음> 오케이 랩작은 잘되나 나중에 용분을랩작은못 용봉... 음. 이건 화성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 저거는 나올수있다 그러니까 패라. 뭐하는거지 이거 야 여기 뒤에 따라오는 애들 얘들하고 같이 음. 밑에 들어가가지고 클리어하면 오케이, 이게 방어미션이네 어 방어 근데 상대가 임페스티드 저그놈이다 적그 저그놈. 걔들은 알아서 내려올 거니까 걱정 말. 그냥 오케이. 앞으로 쭉 가면. 적들이 몰려옵니다. 들어오십시오. 나부링이들. 리니여도 지원군실기를 존나 아, 여기, 페이지 스펙터 하나, 남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나 그럼 초반에 에너지 좀 먹다가, 입절 쓰면 되겠네. 여기 나만 일했다기 잘될 것같아 어. 어. 엄청 많이 된다. 야 490이나 주는데. 겨우 음치를. 162. 패티드는 양도 많아가 어. 진짜 잘 된다. 목표 방어 자체는 내가 다 하면 되고. 이거는 근데 RPG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RPG라기에 너무 화려하고 성능 좋고. 그래, 액션으로 막, 바... 액션이다, 이거는. 액션 RPG. 거기에다가, 음. FPS 든다. 총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FPS 하겠 FPS 하고 싶다. 난 샷건 밖에. 음, 난 하고. 아, 방 그거 쓰는 방법 가르쳐줘. 조각상 하고, 이거 끝나면. 알았다. 하고, 그 유물 깐건 어찌됐는데. 유물은 그냥 업글 시킨 그걸 꽂은 다음에 음. 팔그 교환 이 있거든 판단 판다... 엔도라는 엔드... 아 그거를 하면 된다 근데 그걸 하려면 아마 어, 화성 화성도 마루의 암시장이라고 뚫어야 한다 그렇고 아, 화성까지 가야 되네 그거 하려면 어 아마 화성이 있을 거야. 기억이 잘안 나는데. 니 체력이 매우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어,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드는. 든...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지만 해야 될것 같다, 니는. <웃음> 귀찮다지. 으악. 업그레이드 할 돈도 없다, 했초 나는 어?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 몇만원씩 드는, 든... 지금 음. 있는 돈을 딴 거에 다써버렸거든 음. 니네 조금만 맞아 놓으면 안되나? 눈이 먼다 자꾸 <웃음> 아 그래도 회복된다 애가 안돼 니주에이셨때도 회복되거든 으악 계속 눈멀어라고 나보고 어 어쩔 수 없다 이게 으악 치명해야 어쩔 수 애들이 다 죽여서 내가 죽을게 없다 아니 금방 몰려온다 쟤들은 또몇 웨이브 안에서 죽는 우리가 안 도와주고 제일만 놔두면 미션와 으악! 찰지다 기술이 이거 어빌리티는 무기마다 다른거지? 아니? 어빌리티는 다 똑같은 다 똑같다고? 오케이 블리티는 워프링을 바꾸면 갈리바껴 니도 엑스칼리버 아이가 어, 지금 에카리더아독 때문에 체력 갈려나가다이다내 눈이 안 멀게 됐다 근데 초당 30 회복된다 걱정야내 눈이 멀기 시작해 다 다르고 <웃음> 내 눈이 멀기 시작한다 아 이거 이펙트 진짜 화려해 나 실드도 안 좋은 숫자라 가지고 업그레이드 했는데 <웃음> 실드도 야 돼버렸다 으악 내눈아 근데 이 이게스 이걸 레그 그렇게 막딜이 나오지 않나 갈라틴 말레브로드 조직에다. 이절은 쓰는 소리가 들렸어 당연히 유승용 기무지지. 발산 어? 발산이라는 모드를 얻었다. 컨벌션. 봤어, 지금? 아닌데, 그건 발산은 컨벌전스인데. 잠깐만. 발... 하얀색? 응. 입고 있던 것 같은데. 하얀색으로. 어? 아이 참이아 근데 내가 잡을 놈이 없다 찰썩 찰썩 찰썩 찰썩 야번에는 리니어새이그 리니어새끼들이 나중 후반가면 안죽는 생각보다 태도 그 이유가 방어력 때문에 장갑이 또코포스는 그 나중에 실드가 어? 왜 지금? 모르겠다. 응. 평소에는 하는데 지금 우선 할 것. 어 근데 이 차, 진짜 이미션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방어, 방어하고 방어하고들 가장 선... 편한 건 침략. 아 정확히 선멸. 선멸 진짜 좋다. 이거 두 개가 제일 재밌다. 씨. 마구학살하는 거. 와 이거 2절... 1 2 1 2스토레앱했다야 다음이면은 마지막이 이걸 어차피 다섯 번 반복할 거같으 길게 끌어갈 필요 없 좋네 이건데 재밌네. 도전까지.. 방어는.. 방어 요 방어 미션은 비교적으로 그것도 세다. 보상도 세다. 아 근데 생각해, 생각할 해생각 때마다 워프레인 도전까지가 많은데 그냥 많기만 많은 것 같다. 깨는 거 나처럼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 어, 그냥, 이, 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두세 개씩 막 깨진다. 근데 그건 초반 이야기지. 나중에 되면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 <웃음> 하... 아 실바 이지스기 이집... 오.. 맞다 그거 뭐더라? 조각상. 아 조각상 그래 그거 그 주조선 맞은 편에. 주조선 맞은 편에. 소지품에 있나? 아니, 주조소 맞은 편에, 모드. 모드? 잠깐만, 말 끊겨서 안 들렸다. 모드, 주조소 맞은 편 모드. 모드? 그냥, 나, 나, 나, 그냥 e s c 로 들어가가지고. 아, 그거 말고, 저 밑에. 어, 모드. 모드에, 모드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 아야탄 부물 있다. 아, 그거. 오케이. 눌러서. 다시, 보면은, 니가 엠버벨 몇개 들고, 사이안벨 몇개 있고. 응. 다섯 개. 있고, 음, 5개, 어, 조각산에다 꽂으면 된다. 어떻게 꽂는데, 이거? 이거를. 응, 음, 이거, 조각산에 클릭한 다음에, 응. 음. 오쪽에 조각산이. 어, 오른쪽 조각산 보인다. 그, 데이... 둥글, 둥글게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 여기를 클릭해봐. 그러면은 꽂겠습니까라고? 어 꽂겠습니다 이따 예어 그거 예하면 꽂을 수 있다 이제. 그다. 응 꼽았다. 하나씩 다 꽂아라. 빈 공간은 보통 세 개쯤 있거든. 세개 있다. 다 꽂았는데 마구 회전하는데. 어 꽂으면 회전한다. 그거 이제 나중에 화성 마루 암시장을 가. 나또놓어거게 일단 화성에 마루의 암시장 가야 일단 나또 놓을게 그거 하자 다음거어 나중에 저 화성 마루의 암시장 오케이. 거기를 가면은 응. 이제 거기에 있는 마루라는 응. 새끼가 하나 있는데 걔한테 갖다 팔면 아좀뒷 이야기네 근데 니네 화성을 아직 뭐 화성도 못 갔으니까 그래 하도 쩔만 받아가지고 너무 쩔만 받아서 레벨만 두쭉 어... 올랐다 좋은 건 아니가 어차피 그거 하... 나중에 깨기는 쉽다 그래도 그렇지 나중 가면 다 깨기 쉬우니까 애들이 안 왔습니다 그.. 그들이 오.. 오셨다. 아 니가 요 덱스.. 이거 좋다. 덱사건으로 대가리 날리고 있다. 스트롬. 그 역시 사건녀석 굉장히 세다. 킹. 사라져라. 야 그거 내 총으로 쏘고 있다. 박사. 어디보자 장난 속 방어에 성공하셨습니다 장난감스 다운 웨이브 야 이거 하고 게임 좀 껐다가 해야 될것 같다 왜? 이거 과부하됐다 컴퓨터 어? 방렴패 우지기 돌아간다 그거.. 방패 그거 얘.. 열나면 이게 처리 오류 생겨가지고 느려지거든 내가 계속 컴퓨터를 켜놔가지고 한 번씩 막렉 걸린단 말이야 옛날 컴퓨터 같아. 이거 옛날 거 아니다 17년도 거다 나름 옛날 거 아이가 아 맞다 내거 모델이 좀, 좀 오래됐다 모델이 구식이 오래된 거였어 응. 모델만 구식이 있다 근데 어차피 나중에 또있다가 바꿀 거라서 얼마쯤 바꿔? 2년만 더 쓰자 이거 어차피 대학교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면 바뀔 건데 그때 바꾸면 아마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아, 그때 아마 한 300만원짜리 와빡세네 뭐이 당근아? 300은 300으로 막 300만 원이면 그 게이밍이다. 거니 음. 그거는 하이 스펙은 거의. 응. 근데 하이엔 아마 노트북 하나하고그거맞추그거맞춰야 되는데. 데스크톱은 게이밍으로 아, 맞추려고 아. 음. 차라리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게이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사는 거만 낫지. 뭐 데스크톱 게이밍 노트북. <웃음> 대탑으로 게임하기나. 응 맞아. 노트북 왜냐하면 LG 게 노트북은 좋긴 한데 키보드가 불편하다 게임하기. 그 기계식 키보드 같은 거 보면 조금 누를 때 느낌이 있다 이거. 근내 음, 내 키보드는 평평해가지고 아, 게임하기가 힘들다. 응. 연결해서 하기엔 좀 그렇다 이거. 오늘 마크 할때 봤다 이거 덕구. <웃음> 이게 오, 납작한 모델이야 단점이다 실바이즈을 내고 뱉어 내꺼는 누르는 맛이 없다 이거 이 맞아 때문에. 납작하면 좀 그렇지 나도 딱히 누르는 맛은 없니 네 컴퓨터는 게임도 안 되잖아 임마 <웃음> <인마>. 니는 <웃음> 키보드 따질 게 아니다 그래 키보드만 좋은 거면 뭐하냐 컴퓨터가 쓰레기인데 욕해 <웃음> 내지 요게... 컴퓨터 자꾸 욕하고 있다 우리가 <웃음> 나도 컴퓨터 언니가 바꾸자 않을까? 바꿔라 언제? 참고로 이거 122만원짜리를 94에 산거이나뭐 그거 로트북? 어. 음. 싸게 샀지 할인 그거 해가지고 싸게 샀다 엄청 음대이득받네한25 할인됐나 그정도면 몰라 경매로 샀을걸 아마 이거 아 진짜? 개이득이네개이득받지 그러니까 센텀에 센 보면 크다 아이가 그거 크게 잘돼 있다 아이가 센텀에? 센텀 신세계 백화점 아니든 소, 홈플러스든 아아 센텀 되게 잘돼 있다 아이가 그렇지, 거기서 신뢰들... 어 음. 거기 내꺼 전시돼 있길래 보니까 그건가? 120만원이더라고 내께 근데, 꽤 많이 쓰는 모델이다, 이거. 아, 진짜. 그리고 아마 노트북 바꾸면 239만원짜리로 바꿀 것 같다. 와, 239만원. 그 정도는 돼야지. 옵션이 좋거든, 사실. 음 오래, 오래 써야지. 음. 응.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이 좋긴 좋은데, 그건 차 알파에 차라리 데스크톱 방향이 낫지. 그, 게이밍, 게이밍 되긴 되는데 애매하다, 솔직히. 너무 무거워. 그, 음. 그래픽, 그런 거다한 거니까. 그리고 배터리도 빨리 달고, 그래가지고, 따로 들고 다녀야 된다, 배터리를. 배터리는 다, 나머지 다 그렇다, 원래 게임하면. 그렇지. g p u 많이 잡아먹으니까. 음. 그, 냥 그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라고. 나도 이거 한.. 이판 끝나고, 잠시 꺼야겠다. 너무 방연패 오래 두기 놔두면 안돼 독구 데톱은 별 상관이 없는데 노트북은 음, 충분해 그래도 많았지 데톱이었으면 계속 켜고 왔지 데톱은 휴지키는 나 계속 구입하로 딱히 <웃음> <웃음> 딱히 터지고 그런 건 없는데 내 거는 그러다 내가 노트북이라서 약간 성능 떨어진다 계속 쓰다보니 데코덕도 똑같지만 그거 말고 노트북에 한대 이거 한 10시간 넘게 켜놨을걸 지금 12시간 어. 넘어졌을걸 어어 에칼 드는 어 맞다 에칼 안 쓰고 있었 할거다했나 정확히는 2절이다 이... 에칼이란다 정확히는 용검이다 <웃음> 유승용? 으아 어갈류머어 응. 나도 갈륨얻었다 かゆよ